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지역에 우리가 소위 투자전문용어로 뚜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뚜껑 물건은 과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사고 나면 권리관계 확인 이라든지 아니면 또권리승계서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재개발지역 뚜껑 권리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하는 제목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과연 이 뚜껑은 어, 분양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어, 뚜껑이 뭔지 아시죠? 어, 이렇게 땅은 완전히 나무 땅인데 어, 이렇게 집은 집이 돼 무허가 건물 작은 집만 있는 걸 뚜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 땅 위에 그냥 얹혀 있는 무허가 건물 어,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 지역의 분양 자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 자격 중에는 어, 주택과 주거용으로 사고 사용하고 있는 허가 주택을 소유한 자. 그냥 법 용어를 쉽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돼, 주거용 집이 돼, 허가 건물도 그 안에 자격을 준다라고 했죠. 크기가 1제곱미터든 100제곱미터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요 1번 항목에 여기에 허가 주택 요 항목 때문에 이제 자격이 있는 거죠 분양 어, 자격 중에는 이렇게 1번 2번 3번 항목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있는데 아까 1번은 주택이 돼 무호가주택까지 2번은 토지 면적이 어, 부산시 그 건축조례에도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어이 60 제곱미터 입니다 부산은 지역에 따라 이게 90 제곱미터가 인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산은 60 입니다 요건 어, 구역 지정 전에 60 이상 이렇게 또 잘라 놓으면 어, 분양 자격이 나오는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사실 밤에 계약서를 썼던 건 중에 하나는 어, 1981년도 인가 그때 어, 지분별로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지에 이제 입주권이 두 개가 나왔던 오늘 그런 거를 계약을 진행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요 이번에 해당되는 요기 맞춰서 정리를 해둔 그런 계약이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 다음에 토지 및 금, 건축물의 가액이 이 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걸 말합니다. 그죠? 그냥 상가나 권린을 갖고 있는 거어 그럴 때는 그게 분양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공동주택에 최소 병형 그 분양가 추산액보다는 더 커야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1번은 그냥 주택은 무엇가든 뭐든 다 나오는데 무엇가 요 기준, 그 기준이 있겠죠. 요거 뒷장에서 살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 어, 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걸린이나 이런 상가는 어, 아파트 분양하는 그 금액에 최소 분양하는 금액보다는 분양, 그 금액이 더 커야 가능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이 돼야 분양권이 있죠. 그러면 아까 1번에 의해서 우리가 무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어 이렇게 소유권 이전과 조합은 권리 승계 방법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 먼저 무가 건물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어 부산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입니다. 요 이후에 생긴 거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는데, 그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요 이전 거는 자격이 됩니다. 어, 요, 그러면 이전에 무허가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청에, 어, 시청 건물 17층인가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에 가시면, 항공사진을 이렇게 판독해놔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한, 판독사진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 날짜 이전에 그 항공 사진 속에 그 부산시장 직인을 딱 찍어 가지고 이거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건물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분명히 고지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 고지된 재산세를 이렇게 냈다는 그 영수증을 좀 모아 놔야 되겠죠 만약 낸게 없다 하면 시청에 가 구청에 가 쫄라 가지고 <웃음> 재산세 제발 좀 내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 <웃음> 납부한 그 영수증을 챙겨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89년 3월 29일 이전 항공사진에 무가 건물이 있다는 그 증거 사진과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걸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웃음> 아까 앞에 항공사진하고 뭐 재산세 낸 영수증은 이게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물 대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이제 등기부 등본을 대신해서 챙겨야 될 어떤 그런 서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잘못하면 자칫 중개사고가 나기 쉬운 게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 있죠? 이 면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캠코라든지 한국 뭐 자산 관리 공사인가요? 캠코나 아니면, 어, 보면 뭐 기재부 소속도 있고, 뭐 이렇게 각각 그 국유지 그 기관들이 이렇게 그 토지를 떼보면 이렇게 그 소유가 있는데, 어 그거 이제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점용료라고 하죠. 어, 그걸 내지 않았다. 그러면 국유재산 변상금, 변상금이라고요. 밀렸던 그 세금은. 그거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이거 안낸것 같으면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밀려가지고 한 번도 안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과되는 게 120%까지 체납에 대해서는 또더 부과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한 거에 적어도 어, 한 달에 뭐몇만원 이었다 하던 게 1년을 모으면 뭐 몇백이 될 거고 그거를 10년 20년 모으면 몇천만원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인 그 체납료가 그거를 반드시 납부한 확인 서류를 챙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사번에 해당되는 부분 어, 완납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요 서류가 다 챙겨지면 아까 항공사진 그 다음에 뭐 재산세낸 영수증 어 그다음에 이제 캠코나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어 점용료나 그다음에 그 밀린 세금 밀린 그 체납료가 있다면 완납 다 하고 나면 그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거는 납부를 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거의 뭐 연간 단위로 이걸 납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몇 건을 계약을 했던 건이 있는데 캠코 전화해가지고 이 납부 영수증하고 다 챙겨주세요 뭐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중개하는 입장에서 그걸 챙기지 않고 뭐 도대체 얼마가 밀렸는지 점령료가 나오는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가 건물이 있다 없다 그것만 챙겨 가지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중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전에 작년 인가봐요 제가 그 투자를 했던 자천 어, 범일 통합 3지구 그 옆에 자천 범일 통합 2지구도 있거든요 거기는 뭐 조합 설립인가가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게 뭐 이렇게 진도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매축지 마을이기 때문에 짜그만 짜그만 건물들이 많아요 무허가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러면 이런 항공사진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제 아는 동생이 거기에 이제 매물을 팔러 뭐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생도 팔려고 그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아, 아무도 서류 가져오라고 말을 안해 가지고 깜짝 놀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뭐 항공사진이 있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뭐가 건물 있다 하니까 바로 계좌 받아 가지고 돈이 돌았던 그런 그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웃음> 만약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계약서 쓰기 전에 정리도 안해 놓고 점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다든지 이래되면 그건 누가 중간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걸다 챙기신 그 이후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매도용 인감을 이제 매수에 인적을 넣어서 떼고 그런 그다음에 매수사님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지역은 또 언제든지 철거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 철거 안되고 있어야지만 이 취득세 고지서가 또 발급이 됩니다 건물 다 허물고 없다 그러면 취득세 낼 것도 없어요 취득세를 그러면 내지 않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웃음> 그럴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그 취득세는 이제 납부 증명서 딱 챙기고 그걸 매매계약서 사본 하나 복사 떠서 그리고 조합에서 이제 각종 요구하는 조합원의 권리 승계 서류가 있겠죠 그런 거다 챙겨가지고 어 조합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어이 무가 건물이 철거가 돼버리고 나면 취득세 아까 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럴 경우 이것도 조합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지금 초롱소장이 있는 거제 이구역 같은 경우는, 어, 이 건물도 같이 매매를 했다는 매매이행 확인서를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매수매도 인감을 첨부해서 거제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거든요. 어, 그런 필요서류는 각 구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합마다 맞춰서 내시면 되고, 만약에 철거가 돼서 지득세를 내지 않았다. 취득세를 혹시 낸다 하면 무가는몇 프로겠습니까? 4.6%입니다. 4.6% 건물이 살아있더라도 취득세는 4.6%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또 중개수수료는 0.4%입니다. 0.4% 2억 이하는 0.5%가 될 거고 어, 이렇게 되고요. 어, 철거 다 돼서 이렇게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 내느냐 하면 입주때 냅니다. 입주때 입주 때 84제곱미터 이하는 어,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은 어, 땅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보존등기료를 물거든요. 그래서 그때 2.96%를 냅니다. 건물 안 부수고 있으면 4.6%를 내고 그리고 취득세 그 납부했다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조합에 제출하면 되고, 건물 다 부수고 없다. 사업 진도가 나가면 부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입주 사용성인 떨어지고, 입주 때 잠금칠 때, 그때 잠금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지서가 2.96%가 84제곱미터까지는 나오고, 84제곱미터, 85 이하입니다. 84 이하가 아니고, 85 이하. 어 거기까지는 2.96이 나오고요 85 이상은 3.16%의 지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더 짚어볼까요 어, 투자의 고수분들일수록 소장님 뚜껑 조그만 거 없습니까 이렇게 아주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초장에 아주 초기에는 뚜껑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어요 초기에 아 소장님이 뚜껑도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아 그래서 막 이제 여쭤보고 저도 배우고 했었는데 아주 병아리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일명 나무 땅 위에 앉아있는 무허가 건물 이 뚜껑 매수할 때 주의할 점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제가 각 지역을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89년 3월 29일 이전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항공사진 판독서 시청에서 시 그 시장님의 직인을 빡 찍어갖고 소유자에게만 교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용료를 완납했다는 이 확인서류를 캠코나 이런데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요건 두 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요거 안 챙기면 어떻게 해? 소장님들은 중개사고 사신 분은 나중에 입주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챙겨놓으면 뭐가는 무허간데 89년 4월 1일날 지었던 건물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의 경우에 안나옵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 무허가 뚜껑 건물을 가지고 사을 경우에 뭘 챙겨야 되는지 어떤 서리를 봐야 되는지를 짧게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오늘은 밤이 많이 늦었는데요 자요 자, 유튜브 내용은 내일 아침에 예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